인간과 죄의 5권, 제 18강입니다. 하와가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 가운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인간과 죄도 19강이면 끝납니다. <웃음>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로 유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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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이유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넉넉했어야 하는데 하와는 그러지 못해서 시험에 빠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할때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진위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 의지 등을 지닌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변치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사람 이제 누구를 생각하면 아그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고정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해도 고정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창조도 하시고, 자연의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또 직접 명령을 하셔서, 어 그,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 알수 있게 한 거죠. <웃음>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 참그 은하수가 막 쏟아지는데 옛날에는 뭐 오염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더더잘 보였겠어요. 아무튼 아 그런 거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아이 지구다. 이 지구 같은 이런 생명 생명이 있는 그런 행성이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특별한 우주도 하나님의 성소가 되지만 우주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구가 성소가 되고 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졌는데. 예, 그런 사랑을 모르고 제한된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수 있는 그런 선악과 검령을 가지고 자기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까먹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된 건데 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존재고, 그, 그분의 그 인격이 어떠신지를 분명히 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웃음>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뭐 얼마나 뭐 환하게 보이셨겠어요. 근데, <웃음> 거기에 못 미친 거죠. 그분은 그냥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환청을 듣게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렇게 한게 아니고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앞에서 명령을 주시고 그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타락을 한 거죠. <웃음>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 창조된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아주 생생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정당해야 하는 까닭 까닭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먼저 가득해야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그 먼저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이 항상 먼저 일을 이루셨죠. 시제상으로도 먼저고 실제적으로도 어 먼저. 사랑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로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은, 그, 하나, 님의 그 성전신학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는데 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그, 그,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막을 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어, 그렇게 실제적으로, 어, 그 성전의 실체로서 오신 거잖아요. 구약의 그 모든 성전 성막이나 성전의 그 제도, 형식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법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어 이제 교통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통, 이웃과의 교통이 그것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의 영광은. 성소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 에스겔서의 뭐, 41장, 이하 그 48장에서도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그냥 구약 이게 모세도 사실은 그 성막의 실제를 하늘의 식양을 본대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그, 그것의실체로 주님이 오셔서 그, 그걸 다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얼마나 지혜에 있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거를 아주 너무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여러, 이제, 뭐, 요한복음에는 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런 표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격적으로, 그, 그리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그 사랑을 다 나타내 보이시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주 그걸 생생하게. 뭐, 나사렛 청년, 나사렛 그, 출신의 그 청년 예수가, 뭐, 뭐, 종교적인 어떤 그, 열심을 발휘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뭘 해본 게아니고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그리토와의 언약 가운데 그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 일을 다 이루셔서 오셔가지고, 순종하셔서 오셔서, 그 일을 자서 있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완전 완성도가 있게, 그냥 완전하게, 그렇게 그 인격적으로 사랑을 보이시는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빛이 비춰서,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깨우침을 주셔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다. <웃음> 예수 그리토를 우리가 본다 할때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존중, 존숭이 어, 여긴다든지 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생각, 분석하고 생각해서 바로 사용하려면 찬송을 하는 대상, 찬송을 받으실 분, 사랑을 받으시는 그분, 또 존경을 받으시는 그분이 그럴 만큼 생생한 인격적인 현실로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나에게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구속사가 완성되고 그실제적인그 실체적인 실제적인 실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본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할 때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그 그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회복해 나가야 할 것들을 회복하고 그완그 그 온전한 목표회로 기꺼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음. 아무튼 주님이 생생한 인격적인 현실로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내재의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높이 세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성신을 받았는데, 그래가고 성신을 믿고 내주하게 됐는데, 이제 그거는 그, 그, 이제 그, 그 구속사 안에서 그런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고걸로만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 그렇게 내재의 관계를 이루는. 그래서 내재 신이라고 생각 그를 잘못하면 범신론이 된다. 물론 성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대상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주님이 여기 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그, 주님이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함께 하셨으니까, 그, 그게 실제라고요. 실제니까, 그걸 그 앞에서, 그, 그런 그 마음가짐을 하고, 어, 그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경청을 해, 하고, 그,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그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양으로서의 모습이 되고, 자녀로서의 모습이 되고, 어,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틀이 돼 버리고 아니면 그게 그게 이제 과연 그런가 생각해 갖고 직접적으로 교통한다고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이제 음성을 뭐 직접 들어보려고 하고 그런 당 상태로 나간단 말. 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 사색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명백해야 돼요. 명백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 받은 사랑을 어, 구현하려고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헌상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돼야지. 그래서 그,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그 영광을 그분의 그 존재 그, 그 성삼위 되시는 그 존재 그 영광을 그러고 또그분의 그분이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 아니? 아니면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틀 속에서 그냥 형식을 차린 것 뿐이에요. 그 실제 그 인격적인 그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여한다면. 관념의 세계에서 그렇다 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 최고의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그렇게 경의를 표해서 이렇게 격식을 갖춰야지, 이 정도로 안 된다. 그거는 그 그냥 철학의 신이, 신의 최고의 신을, 최고 손을 신으로 여겨서, 존중하는 것과 같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할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신개념이라는 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찬송한다든지 경배한다든지 할 때는 그분이 그렇게 관념 가운데 내가 구성한 관념의 내용으로만 존재해서는 불분명한 것이다. 그러면 인격적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확실히 내 앞에 나의 찬송과 경배와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존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의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 주의를 하고 단단히 준비를 합니까? 어떤 저뭐 군인이 대, 대통령 앞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 호출을 받아서 망 앞에 나가는데 머리 드라이 하는데만 3 시간 걸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주의를 해서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게 이게 우리는 너무 방만하게 사실은 오는거예 물론 그분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그 간청도 할수 있고 우뢰도할수 있고 하지만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토대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분을 진짜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가 알고 그 토대에서 그리고 또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 그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어린 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겨우 이제 시간 맞춰서 그렇게 와가지고, 형식에 따라서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면, 그건 저라도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웃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확실히 내 앞에 나의 찬송과 경배와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상 현저한 한 분으로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와 이야기도 할수 있었고 나와 같이 다닐 수도 있었다 하는 한 인물, 한 인격이 그렇게 계시다면 그분이 제일 현저한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하나 또중요히 생각할 것은 <웃음> 아, 그리또는 역사상의 인물인 까닭에 에,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과거의 인물이 될수 있었고 과거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과거의 인물입니다. 한번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나하고 같이 계신다고 할 때는 그런 나사렛 예수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상의 그리스도로만 파악하고 본다면, 그분이 나의 사랑과 존경을 직접적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그것은 생생하지 않고 희미한 것이 됩니다. 제가 요번 주에 어떤 뭐 글을 보다가 많이 그 공감이 돼가지고 책을 사서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로서 한십몇 년을, 어, 일하고 오신 분인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 종신 나와가지고 신학도 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했는데, 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하는 그런 주님의 그, 내적 암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은 뒷전으로 놓고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을 내고 그걸 아주 통회하는 그런 글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 이제 그런, 그런 책으로 어 냈는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주님하고 인격적인 동행이 없이 그냥 내 그냥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사실은 깨우침을 나중에 받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인격적인 그런 관계의 삶을 회복했으니까 망경이지 그걸 못했다고 보십시오. 그참 비참한 일은. 근데 그게 굉장히 각성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 저희 자신들도. 주님을 과연 내가 인격자로 알고 생생하게 그분을, 어, 내가 이렇게 이현숙 집사님을 이렇게 보, 보고 있는 것 같지? 아내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생생하게 보고 관계를 맺고 가는가? 그분이 우주의 다, 만유의 주제이시인데 나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나와 그, 동역하길 기뻐하시고, 나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고, 또 감동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 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때내 옆에 그런 동료와 그런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웃집 아저씨 거기 거기도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그 책에도 자기가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고 살아온 것 같다. 예,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생생하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그분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도 생생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보로 알고, 그냥, 그,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그것, 그 참, 사람이, 그것, 그것으로 인해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 알게 돼. 물론, 뭐, 말씀과 성신으로 그,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감 감복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만, 그냥 아무튼 그분을 어, 그분이 마치 그냥 내가 잘하면 옆에서 그냥 어, 칭찬해 주는 정도 그, 그 그런 정도의 동료로 여기고 그분을 대하고 살아가는가? 근데 그런 참 불안하잖아요. 이그 그분이 어, 나하고 그창조주의시고 부속주의신분이 나와 동행하고 간다는 것처럼 어 안정을 주는 게 없고 평안을 주는 게 없고 어 안식을 주는 게 없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셔도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고 다시는 죽음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으로 혼룡으로만 우리에게 가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나사렛에서 목수로 계시고 또 유대로 베리아로 왔다 갔다 하시던 하나님의 그 실제 예수님의 그 실제 그 존재의 사실보다도 더 생생하고 확실한 인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신이시요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확실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인으로서 신령한 몸물 가지시고 주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분은 그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신이시니까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 그분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위대하신 신인 능력으로는 어디에서나 임재하시는 거죠. 그의 임재라는 것은 오늘날 누구든지 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생생한 현실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경배를 드릴만한 생생한 대상으로 늘 계십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하신 말씀을 놓고 생각해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여, 옷이 없어서 하고 기도하면 와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벌써 그 중에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모이든지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모이면 아무리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신다든지, 아니 계신다든지 하는 사실은 어디든지 보편적으로 편지하신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분의 신성적인 능력이 무소부재하시고 뭐, 보편적 실제로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그분의 신성성으로 보면, 그,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인격적으로 와 있다는 것은 생생한, 그, 인격, 생생하게 인격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응. <웃음> 어디든지 계신다는 무소부제라는 말과도 다르고, 성신님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도 다르고, 성신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생한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고 성신의 내주하고는 또 별다르게 생각할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 말씀은 내안에성신으로 계시고 어디든지 편지하신 로고스로 계시지만 또한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독특하게 나타나시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임재를 보이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생생하게 인격체로 현실로 인식이 되게 그분이 계시다. <웃음> 그렇다면 그런 임재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명백합니까? 우리가 어떤 점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계신다고 생각만 하는 것은 나에게 그다지 크고 생생하게 현실감을 주지 않는다 하는 거지. 그저 계신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가 나의 사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확실한 생각,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만 거기에 그와의 거룩한 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다 모였는데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토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하면 두세 사람이 그리토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신으로 계신다는 사실 말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편적으로 계신다는 사실 그 무소부제하신다는 사실 말고 그리토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실제로 기시다 하는거죠. 이게 실제가 아니면 우리는 허망한 종교 노름을 하는거죠. 그냥 흉내를 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리토와 하나가 된 존재는, 예, 요동치 않는 믿음을, 그,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리토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분 안에서 참, 명경지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떤 위경을 만나도, 예. 음.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음. 믿는다고 그 안에서 교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약속대로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토께서 임재에 계신다는 말이지 잡을 수도 없고 접촉할 수 없는 막연한 공기와 같은 사실로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즉, 신이 공기와 같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인격자가 여기 지금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은 그의 인격적인 모든 능력이 작용하신다는 것이고, 인격적인 능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그가 느끼고 아시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고 교제를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망에 매어서 두려워 떨던 자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셨는데 맨날 죽기를 무서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이게 문제입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우리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약속에 대하여 약속에 의하여 확신이 있을 때 개인 개인의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그와 더불어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막, 막 사는 거예요. 막 말을 하고 막 사는 거예요. 막 행동을 하고 <웃음>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 법정에서 말이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송고를 내렸는데, 기분 나쁘다고 피, 고가 뭐 뭐라고 이렇게 시불시불하고 나, 나, 나가요. 그러면 그, 그, 재판관이 그냥 놔두지 않습다 다시 들어오게 해서 법정 모독제로 해서 60일인가 30일인가 더 추가시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그 일반 법정에서도 그 엄위로운 게 있어요. 질서라는 게 있고,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모인다고 그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앞에서 모인다고 할때 진짜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마구 떠들고 마구 행동하고 이게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뭘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나 행동 말 그런 굉장히 주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그게 코람 대우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주전주 주 앞에서 그렇게 내가 사는 거죠. 이 <웃음> 그런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해나는 거, 그런 거 나한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와 교통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아주, 그, 조금도 뭐, 더, 덜 하거나 덜 할, 더할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랑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안 하고, 그분이 내신 질서 속에서 그냥 반사 유익만 얻고 있고, 예?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고, 그, 그분, 그,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육신의 아버지라도 내 자식이 와가지고 나하고 소통하길 원하지. 돈몇푼 주고, 그냥 아버지 맛있는 거 사먹으세요? 그러고, 그러고 가는 걸 좋아하겠냐. 인격적인 교통을 원하지.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네. 자식으로서.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보다야 좀 맞겠죠.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대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우리랑, 우리를 신처럼 만들고 교통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이, 이, 이, 이 우주, 넓은 우주 가운데에서 말이 올라가 보면 지구도 티끌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만, 만, 이온 우주 공간에 꽉차 있으신 그분, 만유가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되 그에게로 다돌아가 그런 크신 그 분이 이티끌에 티끌 같은 존재와 소통하기를 원하죠.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 잃어버려도 그거는 놓, 놓치면 안 되죠. 그, 그, 그걸 무시하고 살았을 때그죄 값은 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지옥의 가운데 들어갈 만한 죄 값이지. 주님이 참 우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방도를 내리셔서 우리랑 교통하신다. 그게 지금 우리가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너무도 영광스러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람의 정도에 따라 아직 죄의 병폐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사욕에 속해 있으면 즉, 아직 만성적인 어떤 죄가 때를 따라서 자기를 확연하게 지배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도록 자기 속에 그것이 숨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냉철하고 아주 철저하게 반성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아무런 태도 없이 그냥 더팽이로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 하는 식으로 간다면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진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게시록 22장에 가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그 하나님의 성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들이 들어간다니까요. 우상숭배자, 간음자, 살인자들 이,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 그, 그것이 이제 뭐, 이제, 이사에서 66장에도 나와있구요. 성소라는 게, 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들 때도, 거기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의이 들어가면 죽어버리잖아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죄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 지성소는 이 보이지 않는 그, 그 세계를 의미하고, 성소는 이 가시적인 하늘을 의미하고, 그, 이, 저기, 재단과 이 제사장의 뜰 있잖아요. 여기는 이 땅과 이, 그런 공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나갈 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분으로 말미아 그니까 그분과, 그러니까 그분과 생생하게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은혜로 고기를 나가서 주님의 그 궁유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해. 그런 게 없이 대충 정리해놓고 그냥 세상에 욕심 다 품고 자기 신은 배다임. 여전히 그 자기,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거 악, 게으르면 악한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누가 겨우 시키면 뭐 하고.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살아갈 수 있냐. 이게 우리는 사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어떤 때 보면 이 죄에 그 다성이 붙어가지고 무진무각해가지고 어, 그 그런다. 그 그분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공의의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신 그 방도 안에서 공의롭게 처리할 것들은 처리하고 그분이 기뻐할 것들을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해야, 더팽이, 이 더팽이라는 덮행이, 이 말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인데. 전라도 분들은 혹시 아나 모르겠네, 더팽이라는 말을. 더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무슨, 그냥 살짝 이게 약간 날림으로 뭐 하는 것 같은 <웃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뉘앙스는. 제 제가 이걸 전라도 분들한테 몇분 물어봤는데 전라도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르신대. 그냥 아어 그냥 저 그냥 뉘앙스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네. 저도 뉘앙스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이게 주님의 은혜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있지만 긴장을 하고.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 이게 말 한마디 하는. 그 내가 그, 그런 축복의 통로, 지혜의 통로이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 그 뭐, 너무 부부 강사들이 이상하게 써먹어가지고, 이말 쓰기가 좀 민망한데. <웃음> 우리가 그런 통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으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울고 울고 웃고, 웃고 뭐 그렇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 울고 웃고 하는 거. 또 성신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얻어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정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입어야 하겠다는 이런 심정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의, 그, 그, 이런 어마어마하신 저, 사랑을 입으신 분이 우리 앞에 찬란하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갈수 있게 됐어요. 이런, 이런 믿음의 선조의 그빛 때문에. 근데 이,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고도 더팽이 공사식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되겠나? 아,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신이 충만하려면 성신을 근심케 하지만 않으면 되는게 아니고 성신을 소멸치 말아야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성신을 소멸시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무엇을 하시려고 할 때, 아니라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마음 준비 가운데, 그런 상황, 상태 가운데 있어라. 언제든지 시키면 예! 하고, 양의 특징은요, 양의 특징은 착하고, 순하고, 속이지, 속이지 않고 하는 특징이 있지만, 양의 특징은 <웃음> 순종의 순종. 이 염소는 달라요. 염소는 그 뿌리 장식용이 아니에요. 관상용이 아니에요. 양도 뿌리는 양이 우리나라에 있는 산양은 그 염소랍니다. 그 실제 그염 산양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거는 염소랍니다. 그 뿌는 그꼭 염소 같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사양은 이 염소들은 아, 들이받아요. 그 풀로. 이 양은 성질나면 엉덩이를 된다대요. <웃음> 엉덩이를 된대요. 저기,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죠. 근데 참, 저희 게순진무고하다고 하나? 그렇게 너무 뭐 먹을 것만 보면 때로 그냥 확 가서 막 달겨들어서 먹으려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염소를 몇 마리 넣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역자 그래야 저희 뭐이 양이 안 닫힌다. 양이 안 다친. 네 양을 키울 때 그렇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 교회 안에 염소를 놔두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 <웃음> 긴장하고 양처럼 잘 살아다가는 뜻으로 그렇게. <웃음> 그니까 뭘 시키면 늘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가 참 우리 마음 자세가. 뭐치 받으려고 한,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치 받으려고 하 예. 네. 그건 나름대로 이제 삶의 그 지혜로 그 부모한테 받은 거인지 모르지만 그거 옛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다 벗어버려요. 적당히 타협해서 변묘하게 사는 것도 나쁘고, 치받고 사는 것도 마, 나쁘고, 무조건 회피해서 도망가서 사는 것도 나쁘요 이제, 이제, 전부를 다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고, 드렸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예 거죠. 성신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성신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첫째이지 내 소원이라는 게뭐 대단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없다는 말은 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신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루어야 하고 아니라면 내가 내 소원을 받는 것부터 죄송스러운 일이니까 이걸 버리겠습니다 하는 심정 가운데 사는 이것이 성신을 소멸치 않는 태도다. 생활 그런 심정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만 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신령한 생활이 늘 계속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만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간절한 사랑의 요구가 늘 자기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이 생생한 현실. 이라야 우리가 또 뒤집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이 현실화 되는 거지. 우리는 참 세상을 좋아하고 욕심대로 살기를 원해, 원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걸 뒤집을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